슈퍼마켓약까지다들 <목소리도> <목소리도> 왔어? 왔어? 드디어 왔어 짠! 아 눈깔에 뭐가 들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서커스 보이즈 밴드라는 피규어가 왔어요. 그 연휴가 꽤 있어가지고 늦게 왔습니다. 옛날부터 많이 봐왔던 그런 브랜드예요. 문구리도 팔고 피규어도 팔고 뭐 그런 디자인 스튜디오인데 이게 제 마음을 이렇게 딱 사로잡는 그런 피규어가 없었는데 이번에 너무나 진짜 갖고 싶었던 아이가 나와서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꼭 나왔으면 하는 애가 있고 진짜 안 나왔으면 하는 애가 있어요. 클일 났어. 오! 와우! 약간 미니멀리즘 같은 그런 느낌? 맥시멀리즈.. 리즈? 저랑 조금 분위기가 안 맞긴 한데 귀엽다. 오! 귀엽다. 어, 뭐야. 오, 이 아이들이 있는 그거예요. 뭐야, 뭐라 그래야 돼? 안 나왔으면 좋겠느냐는 얘야, 얘. 사과. 사과, 일단 아무튼 이렇게 스티커가 같이 들어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이건 뭐 카드가 들어있어요? 뒤에 무슨 q r 있고 뭐라고 써있는데 어, 서커스 보이즈는 일상적인 경험과 상상 속의 이미지를 골, 골라주 골라주하여 일러스트, 그래픽, 그리고 제품 디자인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서커스 보이즈는 우리에게 같이 있는 제품을 디자인하고 자산으로 즐거워질 수 있는 매일매일을 생각합니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 떨린다! 어쩜 좋았네! 네렇기 기업구리하기 슈퍼마켓 같이 되어있어요 스토어 여기서 제가 꼭 나왔으면 좋겠는 아이들은 케찹하고 머스타드 어, 시리얼 팝콘 밀크 까지만 최애 그리고 안 나왔으면 좋겠는 애는 사과 이두 마리하고 이 소스통 두개 슈퍼 시크릿도 별로야 뭐 하나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뭐가 나올지 아 떨린다 떨린다 떨린다 아, 제발 음. 이것도 뭐 카드 있나? 카드 어떤 건 없나? 뜯으면 바로 나오나? 어 이렇게 이렇게 되있어요 이렇게 비닐 위에 쌓여있고 어 안에 카드가 있는 것 같아요 카드가 하나 작아. 아 뭔가 작아 아그 작으면은 사과는 아닌 것 같은 느낌 아아아아 <웃음> <써쓰다. 웃음> 아이가 아직 두 마리가 있으니 아나 금손인데 나름 소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늘 색 소스가 나왔습니다. 그리무 옆모습 뒷모에 바코드도 있어요. 신발은 보라색깔 이렇게 신고 있고요. 위에 껑투스인데 껑투스는 그냥 일체형이라서 돌아가진 않습니다. 스티커이 약간 그 모노톤으로 다가 아주 귀엽구리하게 나왔습니다. 와아니 하... 나왔으면 하는 애들이 지금 일곱 개 됐는데 7개 중에 지금 하나가 진짜.. 짠. 이렇게 앞에 이렇게 소스통이 있고, 뒤에는 이렇게 패턴으로 나 진짜 상과 나오면 나 진짜 내씨아제제 제발 렇아 아니에요 내게이면 안돼 진짜 이렇면안된다 이렇게 이렇게 는 느낌 이렇여이분 납작하지 않아요? 이 아! 곰돌이 시리얼이 있네? 어, 나왔습니다. 네. 본 히얼 하고 이렇게 진짜 상자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너무 귀엽게 되어 있어요. 곰돌이 있고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고 눈 감고 있고 뭐 그렇게 되어 있고 옆에 바코드 있고 뒤에 아무것도 없고 옆에 이렇게 돼요. 밑에 느낌 빨간 바지 입고 있고 요 느낌 요 느낌의 네. 시리얼 보이즈가 나왔습니다 아유. 어 색깔 좀 다양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카드는 요렇게 귀엽거리하게 일러스트가 되어 있고 뒤에도 똑같습니다 이제 나와야지 이제 토마토, 케찹 나와야지 아니면 팝콘이 나오든지요 아저씨요 진짜 사고 나오면 안 된다 진짜 사고하지 아 뭔가 무거워 비닐도 안 벌려 이제 아 무거워 짜증나 시 뭔가 동그란것 같은데 근안 빠지? 셋! 하나 둘 셋! 아안 빠져? 하나 둘 셋! 아! 니 아! 아니다. <웃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두 아! 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아! 아! 아! 아! 아! 게 아! 어 아! 고 아! 아! 아! 아! 아! 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또 이렇게 되어있고요 위에는 이런식으로 이렇게 되어있네요 앉을 수 있나봐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행인건 뭐냐면은 이렇게 세트예요 시리얼에 우유 부어 먹잖아 둘다 곤돌이에요 근데 얘 하나가 조금 에바세바 드롭바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하고 세 마리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어, 케첩과 머스타드는 없었다 하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았다 또 귀여운 일러스트가 그렇죠 있는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언박싱 꼴랑 3개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정규 컨텐츠는 말이죠 제가 수원에 갑니다 드디어 어마어마한 수원에 수원에 오픈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당일날 가서 영상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지금까지 귀여운 일상 유튜버 도아스토리의 노아였습니다 사합니다 여러분 또 봐요 안녕 오! 오 so good So cute! 새로운 아이들은 여기 이렇게 바라면서 어, 이렇게 너무 귀엽다! So cute! 이 소스통은 이렇게 해서 나와봤습니다 너무 귀엽죠 여러분? 짜자잔! 이거 궁금해하실 거야 백퍼 궁금해하실 거야 그쵸? 여러분? 이거 궁금하시죠? 이게 뭐냐면 플레이모빌 미스터리 컵 짠! 이미 본 거예요 여러분 거지같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뜯지도 않고 이렇게 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꺼먼 여자아이가 낳았습니다 뭐하는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뜯지 않고 마음에 안들어서 그냥 이렇게 차박아놓고 있어요 같 이렇게 이 했어 여러분 예쁜 저의 존입니다 존입